자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원했는데 <웃음> 오늘은 음좀 하가 잔뜩 나갔고 내가 또 오늘 강좌를 한번 펼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묵고 사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발전되어 왔고 어,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참 훌륭한 대국의 하나로 성장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나라꼴은 완전히 뭐저 삼류판도 아니고 누구 말든 삼류판이 정치판이라 하더만은 삼류판이 정치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천부경의 육의 비밀과 천지운수의 육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거.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또 해외 열강에 또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것을, 어, 경고하고, 경고하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이 시점이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를 음, 앞으로 미래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게아니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남아 있기를 대한민국으로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정신을 좀 차려갖고 너가 나가고 혼안 나가고 혼안 빠진 이런 국민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다 여기는 앞으로 많은 시리즈가 진행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다급한 문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하나 펼쳐 한번 보겠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유수한 어? 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놈의 학자들이 나라를 존먹게 만들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정말로 지금 학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짓고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리셋 코리아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부터는 앞으로 완전히 개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지금 상태로 나가게 되면 어느 날 가다 보게 되면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거는 산산조각인 한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뭐큰 소리 빵빵 지속가했었지만은 어 내일 당장 누구 말든 옛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남북 회담 해가지고 난리치기 사태가 트럼프 하는 게안 된다 했으니까 안안되겠다 하니까 또 난리 나고 이런 꼬라지 나라가 되겠나 그지? 그런데 지금 또 마찬가지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 어, 몸이 아파갖고, 몸살, 사람은 몸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몸이 뭐, 모든 사람이, 나이들 면 다, 어떤 질병이 없을 수도 없는 거고, 질병이 없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 일주일 쉬었다 해가지고, 난리 구슬 지어갖고, 뭔가 뭐, 저기, 거짓 정보부터 시작해갖고, 이것도 난리고그 다음에, 그런 일을 만드는 청와대도 많이 난리고 그럼 청와대는 잘하겠나, 그지 어찌게 되면, 청와대 꼴짝이, 청와대 꼬라기도, 앞으로 깜깜할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지금 심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부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밀한 미래 강좌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강좌를 이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미루고 오늘은 먼저, 제일 먼저 오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유명한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했고 유명한 경제팀들이 새로 임명됐다고 하는데 야 여기서는 정말로 서민들을 속이는 꼬름탑탑한 그 다음에 그런 잔머리만 굴리는 학자들이 나라를 해서니까 어떻게 요모냐 욕거리 요 안됐겠노 그죠 자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아알다 자 그런데 더 꼬약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박통 때부터 시작됐을 거라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아파트 전세 아파트 전세 제도는 이거는 완전 나라에서 사기친 거야 좀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얼마나 나라에서 사기 치는지 이것을 알게 돼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는 꼴이 이거 사기친 것 때문입니다 자 두번째 지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나와 가지고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당연히 없지 청년 일자리가 있을 수 있겠나 저, 뭐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를 해서 안하면 돈 주는데 미쳤다고 가서 일하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2년 동안 젊은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2년 동안 반은 대, 월급 대주는 월급대 나라에서 세금 그다갖고 대주겠다 세금 어느 놈이 내는데 그런 미친 짓 꼬라지 하는 거 응? 그것도 나라에서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난뒤도 길이길이 후회할 일이다 그거는 자 가계부채 여러분들은 가계부채가 1500조라고 했지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 그 어느 놈이 계산인 거내가 오늘 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침도 저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모른다고 기 속이고 숫자 속이고 장난치고 하게 되게 되면 그건 뻔한 거잖아. 그건 몇년 가겠나 그거야. 또 요머냐 욕걸 해가지고 또 어? 내년부터. 지금또그 민주노총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제 내년에는 다그거든 봐봐라 거짓말인가 내가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이런 이런 쪼다발이 정책 해가지고 되겠나 이거 <웃음> 자 서민생계 여러분들은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기획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서민이 함태 받았겠나 지금 공항 가봐 공항티표가 없어서 난리구식인데 아그 사람 보고 이게 선민정책을 한다 말이야 이 미친 지랄빵 하는 놈들이다 말이야 근데 요오 요걸 좀 단단히 안할 수가 없어서 요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용 정대 아니 숨을 수 있는 놈들을 가리야 우리가 고용을 하지 기업체 보고 고용해라는데가 고용하겠나? 아무 적기다 숨을 수 없는 놈들을, 무엇 때문에 그 고용하겠노? 비름을 짓이지, 그거. 나라 망치는 것이고, 그 기업체 망치는 것이지. 기업체 돈 있다 해가지고, 손대 고그러 뭐 그거 앉아갖고, 뭐, 나라 몇개 세운 거다갖고, 어?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일도 못 하는 사람들 고용해놔놓고, 그 월급 주고 있다, 이말이야그 사고 자체가 그런 거잖아 아, 투자할 때 만들어주고, 투자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술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그, 투자를 하든지, 오르든지 하지. 그, 럼뭐 아, 막 고용해. 설모없는 아들, 그, 배출하면 뭐하노, 그 지금 대학생들 노는 아들 봐봐. 뭐 이런 말 했으면 또 대학생들이 또난리지지모르지만 절반은 설모없는가다대학생서 있는 바깥에 넣어가지고, 아무 적에도 설모없는가다 감옥도 그렇고, 그 속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에 놔놓고, 뭐, 나라 잘살 길이, 뭐 하는 방법? 경제를 뭐 참아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격이 있나? 아,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하나도 안지고 교도소나 들락날락 해서 는데이 국회 갖고 이 사람들을 법을 만들어야 하겠나? 이거 나라에서 가만두어야 되겠나? 국민들이 가만두어야 되겠나? 아, 도덕놈들이 법드는데 도덕, 도독, 도덕질발 하는 법밖에 더 만들겠나? 근 너무 심했나? 자, 이런 걸 시리즈를 해갖고 이제는 도착돼 가지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힘든데, 놀러 빠지 놀러 다기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없어 갖고 날죽 꾸신데, 어느 놈이 뭐, 어느 놈이 뭐못 산단 말이고, 힘들단 말이고, 지금 서민들만 힘들지, 그 정책 하는 사람들, 청와대 앉아 있는 사람들. 그, 부스에 앉아있는 사람들, 서민한테 왔나? 앉아갖고 숫자 장난만 치고, 내가 오늘 갔더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어? 숫자 장난만 치고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지금 뭐, 지금은 되도록, 어? 그 경제 살린다 개놔놓고 지금 얼마나 국민들, 서민들을 끌뱅이 만들었는지 내가 한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야 되겠지 <웃음> 내가 요간다에서 오늘은 내가 열불을 받았기 때문에 응? 내 요간다에서 음부터예를 어, 한번 하세요 내가 얼마나 대가리들이 사기치는 대가리들인지 이 내가 설명을 한번 해 주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제 종부세 한다고 해갖고 돈 엄청나게 줬을 거야 그 보고서 받아갖고 우리 제출했다고 해갖고 오늘 올라왔어 어저께 들었나요? 아유, 들었나 안 들었나? 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고 있는거 알겠네? 서민들은 모르는 거야. 응? 나도 아는데, 그 경제, 하는 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돈 받고 프로젝트 된 사람이 국가 정책을 만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세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나도 아는 그 사기를 갖다가 지급치고 있다는 거다. 지금은 완전 사기예요. 사기, 종합부동산세가 완전 사기예요. 내 사기라는 것을 내 아르켜 주려고 그래.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이런 사기를 치고 숫자 놓름 장난을 치고 앉았어요. 자. 오늘 그 어저께 보게 되면 22%의 부동산세를 높이고 22% 100원짜리 22% 하면 이게 얼마 올리는데 22원밖에 더 오르나? 그지? 누구말따나 1억이 돼가지고 이게 22% 올리면 2200만원이 된다 이 말이야 꼴난 요만큼 따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런 그거 가지고 세금 올리다고 난리 구슬친 거야 많이 올린다고 그것도 그것도 오늘 보니까 또 어떻게 경제, 부총리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한번 고려해보겠다. 아, 미친, 치랄빵 하는 거지, 그거요 점진적인, 정지, 내년에 당장,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 지금 만들 퍼주기 하는 정책, 또, 북한하고 저렇게 되게 되게 되면, 아, 생색은 북한, 뭐, 뭐, 트럼프가 다 내고, 아, 돈은 한놈이다들거 아이가. 누가 됐나 말이고 철도 내둔거 어느 놈이 난다 이 말고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게 뭐인데 길내고 우리나라에 돌아올 게 뭐인데 아 저거 자사 우리 자사고 되는 나면 됐지 내가 이 꼬라지 꼬라지 하는 거 보면 <웃음> 나는 이 보수 저번에 이야기했지 보수는 뭐라 했나 저거 집단길이 물지 가지고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고 저글저글하는 거 내가 그래 이거 억수로 되 못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이 정부 대나 놓고 또 한번 욕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놈도 욕하고 저놈도 욕하고 그러겠지. 아니, 내보고 네가뭐 경제를 전공했나? 어, 디서 한번 붙어보자마. 어, 경제부총리고 뭐고. 어, 동계산 하는 거 한번 붙여보자. 그래. 지가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내가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경제정책의 숫자 같고 장난치는이 경제부처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뚫을까? 봐봐. 응? 내가 분명히 이해했잖아. 200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한국에요 모양 요까지 하고 있는 여기 나라가 여기다 22%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눠놓고 어떻게 총 우리나라에 총 응? 세금을 거두는 게 인상폭이 1조 2천억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1조 일조 2천억의 세금을 더 거둔다. 와, 사람들 보게다면 2조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 네? 나라 대나라고 대한민국 세금 거두는데 땅 깎고 세금 거두는데 꼴단 1조 2천억 거둬놔 놓고 이것이 크다고 막 22%나 인상됐고 이 미친 지랄병 하는 놈이네. 자, 상용 자동차, 아이고, 저, GM 자동차에, 어? 그, 문 닫는다 카니까 돈 얼마 대줬노? 4조 몇천억 대줬어? 세금까지 1년 동안 나라에 부동산 가지고 그돈 세금 1조 2천원 밖에 안 되는데, 그 고용 몇명몬한다 해가지고, 그게 4조 몇천억 대주고, 뭐, 뭐있잖아 지금.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시대, 박근혜 정부 때한 거지만은, 한 포자. 와, 우리가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랬지. 오늘 내문대통령문대통도욕좀 하려고 그런다. 자, 서민들한테는 22%가 이거 얼마나 되는 돈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가 예산이 500조다. 그러면 1조 2천억이 되게 되면 500분의 1밖에 안 돼. 500분의 1 누구만 하나씩 점재가 그 똑같은 500명 있는데 저만 끼 치는 거 하고 똑같아. 그러면 나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뭐땅 갖고 부자들 그렇게 장사는 하 놈들 어 이런 놈들이 세백이 있는데 거기에 500분의 1만 거든다이 말이야. 그러면 외국에서 이각 학자들인데 내가 아무리 뭐 심히한 학자들인데. 아 미국에서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일본에서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뭐, 북한하고 저거는 공산주의니까, 어깨코, 아니면 저 싱가포르가 얼마나 걷고 있는지, 명국이 얼마나 걷고 있는지, 최소한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알고 있겠지. 그럼 와, 발표 안 해? 그거 잔머리 쉬는 놈들 아이거 그거. 손 사기 쉬는 거 아이가. 당연한 거는 발표 안 하고, 당연한 거는싹 빼고 와 22% 올라갔고 우리나라 세금이 1조 2천억이나 세금을 더 거둬야 되니까 이것도 너무 많다.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우리나라 뭐 부총리라는 사람이 그랬는가 보다. 그거 말도 되는 소리가 그거 이 세금 또 500조에 비하게 되면 이거 세발에 피다.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이거 뭐 눈에 비지도 안 하는 돈이 돼. 그 원리 갖고.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노는 아인데도 이다 퍼주고, 막, 모든 사람인데 다 퍼주고, 아, 너면 또 주고, 어른인데도 주고, 엄마는 다 주는데, 그 세금 그들은 거, 그 어느 놈인데 그들 거고? 약간 또 거지인데, 거지, 거지 동량할 거야? 근데 거지 동량하는 거는또 마찬가지다. 지금은, 공항에 가봐. 외국에 나가갖고 돈다 쓰고 오는데, 놀라주면 뭐해? 설 돈이 없는데. 자, 1조 2천억이 엄청나게 큰것 같지?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자, 생각을 해봐라. 미국은 우리나라 이 부동산세, 올린 거이 부동산세 아마 10배 정도 받을 거야, 10배. 일본은 한 5배 이상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절반이 안 되더라도 30%는 받아야, 이그 나라가 동요할 거야. 안 그러면 전부다 어떻게, 해? 못 사는 껄배들인데 지금 동료하는 거잖아. 맞는 거 없는 거 보죠.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미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법에 만들어진 것이 10배 이상을 내야. 응? 일본은 어떻게 해? 5배 이상을 낸다. 이 말이야. 한찾아봐이 미친놈들이 하면 그것도 하면 점검 안 해놔 놓고 이걸 발표한다. 이말이야 자, 그래 놔놓고 우리 한번 보자. 자, 장... 그 누구? 재작년인가? 자, 대작년에 어떻게, 담배세. 담배세 알잖아. 어, 담배 피운데, 이 말이야. 그치? 자, 담배세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얼마 거든 지 알아요? 지금 얼마씩 거드는 지 알지? 담배세 제가 지금 1년에 6조 원 이상을 거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6조 원 이상 거다가지고 담배 줄었나? 6조 원 이상 그랬으면 우리나라 인삼공 담배공사 저거 다 없애야지. 담배도 만들지 마야지. 미친 지랄병 하는 거잖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담배 제일 많이 만드는 공장인데. 아 담배 피운다고 피안 걸리고, 담배 안 피운다고 피하면안 걸리나. 이어제까지 되지도 않은 논리를 떼놔놓고 담배세 <웃음> 6조 원 그다 갖고, 이게 누가 표겠노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러워 갖고, 없는 사람이 괴로워 가지고, 없는 사람. 그러면, 없는 사람인데, 내 솔직히 말해서, 한 5년 더 일찍 죽는데 해가지고, 뭐, 뭐가 그 부릅노? 못 사는데. 살아도 못 사고, 죽어도 못 사는데. 그러면 5년 더 일찍 죽어도 괜찮지. 만드신, 거, 그, 그, 응? 그게 고문이 신칠할 하고, 그거 온다고 말만 해서갖고 담배 껐는데, 얼마 들은다고 알아요? 막하늘 봤자 200억 정도 들었을 거야. 나머지 처음 다 띵가문 거야. 어디에 띵가문데? 어느 놈이 띵가문 겠나 나중에 그거는 다시 또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6조 원 그랬는데, 담배, 못사는 서민들인데 6조 원을 그랬는데, 대한민국의땅덩그리갖고 부동산세 그렸는데 1조 2천억이 많은 거라고, 이 미친 짓을 아이가, 이거. 나는 오븐은, 오번에 하면, 응? 백조 정도는 그다야 된다고 생각했다. 백조. 100조. 백조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봐. 내가 조금 있다가 이거 할 거래. 니가 아파트 전체저도는 부동산 사기, 나라가 부동산 사기 친 거야. 내가 조금 있다 상세히 설명해 줄게. 자 담배세가 6조를 그렸는데 부담수용 부동세 1조 2천인데 이것도 많다고 어떻게 총리가 뒤로 미룬다고와 이거는 완전히 이? 또 어떻게 하게 되는 소리가 그거 자 담배세 얻어놓으니까 어떻게? 선거할때 어떻게 했노? 선거 공략에 야 나는 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담배값 내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원상복귀 하겠으나 자원당도 그랬잖아 홍준표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안철수도 그랬고 아니 미친 놈들을 말만 말만 하지 뭐 실천하는 건 없잖아. 다른 거퇴지도안 하는 공약들. 내가 뭐 북한 갔다 오겠다. 뭐 아를 뭐 어? 여성 평등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그거를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 그게 무슨 그 공약이라고 그거 하야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아, 여성 평등, 이렇게 해야 되고. 아, 통일이 된다고 해고, 북한 핵이 잘되기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 진행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사겠나?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더못 살지?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럼 돈을 어디서 꺼줄 거야? 지가 낼 거야? 막, 저, 땅, 자기 집 밑에, 근개들이 이만큼 수가 났나? 그, 너, 그, 또, 어떻게, 해? 서민들인데 다 갖다 민기까, 이거? 야, 서민들 얼마나 하노? 자동차, 뭐, 자동차 팔아가지고, 어떻게, 월부시끼갖고 이자 다뺄가갖고전기세올리갖고전기세 조금 씩 올리니까, 봐봐라, 안올거갖 뭐나 어리지 뭐, 전기세올리갖고 통신료 꼴랑 그거, 2,000원, 3,000원, 그, 알뜰폰 만들어준다고 해갖고, 알뜰폰이 그게 무슨, 그, 대단한, 할매들이나 할아버지 인데나그 통하는 말이지. 젊은 아들이, 이 오, 시도 때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인터넷 하고 있는데 그 알트폰 가기 갖고 그 해결이 되겠나? 온천지 막아 있는 세금을 거둘려면 있는 사람인데 거대야지 없는 놈 완전 덩골 다 뺏는 거야. 이걸, 이건 완전 사기친 지금 우리나라 사기친 거야. 이. 나라가 쓴데 사기자 이렇게 선거 공략해 가지고 뭘 시천했노? 아, 흡연자를 줄이든지, 흡연 담배 캐소를 줄이든지, 공장을 없애뿔든지, 뭐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담배 공장 없애버기 되면 되잖아. 이자공소에서 없애뿔면 되잖아. 그럼 담배 없다 하고 안 팔면 되지. 그럼 노다. 노드... 아, 그런 짓을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그런 말을 아처부터 하지 마야지.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거? 누구 말 따로 담배세 만드는 거, 최순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교도소가 있으면 이거 원상복귀 해야지 당연히 잘못된 거는안 그랬나? 자 담배 가지 하는 사람들이 누가 담배 하나? 자, 저 힘들어서 하고 지금 여, 뭐, 각 여기 안 가봐? 지금 여기 한번도안 가봤겠지 여기 정책 하는 사람들이 야 국익이나 했겠나? 야, 시, 그래서 용노는 거지. 여기 한가 봐. 서울 역기든 뭐, 대전 역기든 부산 역기든 담배, 이 담배 피우는데 한쪽에 전부 다 몰아가, 저길가에다 몰아냈다. 세금은, 미쳤다고 세금 그두나. 세금 있으면 거기에 자기들 담배를 열심히 피울 수 있도록 형 공장도 만들어주고, 여권도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저골짜이 갖다 놔놓고, 거기 가봐. 담배 한개 주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거 한가 봤는가? 완전 거지 새끼들이 됐냐요 뭐 보면. 자, 이거 이거 6조를 그랐는데, 1조 2천인이 많다고, 생난리구시기치이고뭐 부총리까지 나서가, 부총리 그렇거 잘라야지. 그, 뭐, 그게, 그게 있노, 그게. 말. 뭐, 뭐, 계산이 되나, 그거. 판단력이 없어. 부총리가 아마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거 한번 비교해봤는가 모르겠다. 그런 부총리 그거 안 차놔놓고, 우리가 그 세금 준다니 말이고, 월급 준다니 말이가 옳고, 그름도 모르는데? 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 나안 놓고, 학자람이 해가지고, 월급 주고 있나? 그런 것이 자꾸 생기면, 아, 문재인 대통령 또 그거 뭐 책임을 지야지또그 시간에 책임지려고? 그렇잖아. 아, 미국은 얼마? 일본은 얼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요만큼인데, 우리나라는 이 사람 여건은 안 돼도 요것만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수민들인데 설득을 하고 이래야지. 다없애보고뭐 22% 올리다. 요거, 천 원에 22% 올리봐야 그거 얼마 되겠노? 아, 씨. 이 경제하는 사람들, 요, 요안할것 같지만은 경제하는 사람들 숫자 노름 할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 거야, 지금. 조금 있으면 봐봐.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이야기 해줄게. 자, 이렇게 한, 이거, 이거 말이 되나? 내가 욕안놓겠나욕놓겠나안놓겠나 저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런 짓하 해봐라. 저거, 일자리, 지금 일자리 해갖고 52주 해갖고 막 지금 난리 났다, 그지 자, 52시간 했다. 아니, 52시간, 시간만 줄이면 생산성이 올라가나? 아, 저녁 시간에 놀락하면, 저녁 시간에 놀락하면, 아, 돈이 있어야 놀지. 그러면 노는 놈은 어떻해잘 사는 사람도 처음부터 외국가서 노는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일반 이런 데에 무슨 관계가 있노? 예? 네? 맞나? 그러면, <웃음> 그 우리가 그 월급, 최저임금 그거, 뭐, 아무리 좋다, 말알하더라도 뭐 좋다지만, 시간이 주는데, 그럼 공장 하지 마란 소리가, 전부 다 무난한 소리가. 아, 저끼리 협조하면 되잖아. 아,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시키고, 돈을 많이 주고, 일할 사람은 또 해야 되고, 아, 자기 매크로만 조금 이랬다 해갖고, 몸살 나쁘갖고, 더어 넣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뭐한데 필요하노? 일, 그거 해갖고, 하루에도 15시간, 아, 공부할 때 15시간 공부 안 하나? 언젠가 8시간, 8시간 하고, 뭐, 20, 8시간 하고, 그, 16시간, 막 어, 노나? 그래야만 되나? 집에 가면, 뭐, 집에 가면, 지금, 피랄하게 놀것 같나? 아이고 씨. 아, 그러면 8시간만 딱 공, 일한다 해가지고, 일못 끝나면, 회사 돌아가겠나? 그럼 뭐라면 집에 가서 해야 되네 그제? 집에 가면 돈도 안, 돈도 안 받고 일하는지, 그말뭐하고 하나? 그만, 난안 오고, 회사 여건에 따라갖고,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고, 자기 받는 사람 자기 받고, 오버타임 하는 사람들은 돈더 주고, 그러면 되지. 돈더 주라 하면 되지. 아, 일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나라에서 일하지 마라. 저거는 그렇지. 공장이 그렇나? 자, 이제는 그거 해야 돼. 앉아 있는 사람은 월급 반으로 줄여야 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 공무원들 전부 다저 월급 반으로 줄여야 돼. 나라에, 나라가 발전하는데, 대한민국에 머리 좋다는 사람이 전부 다 공무원 한다고 미치, 지랄병 하는데, 지랄병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앞으로 잘 되겠나? 지금면 언급 조치로 뭐할수 있겠지. 뭐 빚을 내든지, 자구리든지 하게 되겠지. 그러면, 뭐, 그러면, 뭐, 그 공장들 그거 하겠나, 그게? 아이고, 씨. 내가, 누가 뭔지 모르겠지만, <웃음> 내 생각이 그렇다. 내가 어디서 엄매나 일을 받는 건 모른다. 이런 계산, 이런 계산을 하는, 그것을, 와, 훌륭한 전공자고, 훌륭한 교수고, 훌륭한, 그, 어? 위원장이다 해가지고,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이것, 이거에서 장담 맞추는, 아이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길을 완전히 막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공부 돼야지. 미국에서 얼마 내는지 알아야지. 맨날 그거 예표용지 들고 앉아가지고, 그기 가서 너 시기 주는 대로 읽을 거야? 아니, 미국에서 얼마 내는지, 일본에서 얼마 내는지, 우리나라가 세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최소한 공부는 조금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일반 사람도 나도 아는데. 내 역학하는, 역학 가는 사람, 나도 아는데. 예? 그렇게 귀 딱딱 막아보는 거야, 이제. 봐봐, 막, 귀 딱딱 막게 됐지. 그 그래 놓고, 오븐에 뭐, 경제, 아, 경제 장관만 바꾼다 갖고 경제가 돌아가나? 사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이 장난만 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아이 없는데 돈이나 주게 되면 취직될 것이래고 세금 그, 세금 그거 어디서 넣었는지. 저가 다 냈나? 응? 그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른다고 모른다고 막 속이니까 이것만 갖다 대놔 놓고 응? 1조 2천억 1조 하면 엄청나게 큰 돈같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건물이 하면나 많은데 여기 1조 2천억 이게 끝값도 안되지 우리나라 서울 팔게 되면 어떻게 캐나다 다 사도 남는다 나 진짜, 카나다 다 사러 갈수 있겠나? 우리나라 이능력준 헛개비도이지. 와, 우리나라 진짜, 이 경제학자들, 그래놔놓고, 뭐, 내가 뭐, 그니까, 뭐, 패널들 넣어가지고, 뭐, 헛소리 하는 거야. 이거 정말로 좀 없애야 돼. 뭐, 계산은 계산답게 해갖고 해야지. 미국은 얼마? 미국은 얼마?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그래야 앞으로 세수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왜 서민이 자영업자가안 되는지 서민이 왜못 살고 있는지 이,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저거는 앞에 가고 k t 텍스역 앞에 가고 열차 앞에 가고 담배 얻으러 다기는사람한아무도 구경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뭐한다이 말이고 아니, 일 없는, 한번 가봐야 될까, 이거, 서민이 이야기하는 말. 서민이 이어가가지고, 어이? 굶고 있는지, 뭐 살고 있는지. 저거는 뭐, 점다 공항만 떠 가가 있으니까. 공항에 불이 나게 싣고 가니까. 응? 나라가 정말로 잘 돌아가갖고 괜찮은 줄 알지. 조금 뒤서 면 내가 서민을 해주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돌한 나라야. 넉 빠진 나라야. 혼도 없는 나라야, 이거. 자, 내가 이야기하기는 정말로, 미국의 부동산세, 일본의 부동산세, 이것의 우리는 절반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절반이 아니면 우리는 3분의 1이라도 해자 그래야만이 이못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거잖아. 말로만, 조디만, 누구말따나, 그것도 보수다. 보수가 어떻게? 저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 갖고 종알 종알 한다는 거잖아. 떠부러된다는거에는 22% 1조 2천억의 세금을 거둔데, 아이고 씨, 미친 지랄빵 하는 거지. 그 순똥대가리들 그거를 갖다가 돈 주고 위원회 만들어가고 보고서 쓰게 만든다 이 말이야. 장난치들 이거는 완전히 뭐 내가 유물 열받나.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을 좀 알아야 돼 지금 벌써 부총리는 맛이 가버렸어요 부총리는 맛이 갔어요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해가고 이것도 쪼개서 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부총리가 어디있 거예요? 학교나 가 갖고 아들인데 공간이나 치라고 그래 그게 무슨 사위꺼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자 오늘은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요까지만 요거는 하고 좀 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거 할게요.